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곤조아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좀 많이 봤을 법한 그런 생물을 좀 잡으러 왔는데요 바로 등강류입니다 어 이게 등강류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그리고 막놀때 주변에서 잡았던 동벌레와 지며느리가 그 등강류의 대표종입니다 제가 요즘 또 등강류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되게 색이 이쁜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개체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색변이 그런 개체들을 한번 찾으러 나왔는데요 과연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각류 이렇게 낙엽이 좀 있는 돌 아래 같은 곳에 많은데요 어,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제가 등각류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아직 초보단데 이게 오늘 잘 나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좀 끼고 할게요 이게 혹시 모르니까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긴 진짜 개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개미인지 모르겠는데 수가 엄청 상당하네요 여기 안쪽도 죄다 개미들입니다 이제 이런 들어본 돌들은 이렇게 다시 덮어주셔야 돼요 어, 다시 덮어놓고 가야 합니다 아자 지금 좀 많은 개체는 별로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귀며느리가 조금씩 붙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강요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큰 개체는 아니고 새끼 개체들 같아요 여기 보셔도 이제 이렇게 새끼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체들보다는 저는 좀 성체급 개체들을 채집하려고 합니다 자 요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들어보니까 이제 어 이거는 이제 무슨 거미 종류인데요 사내가많 많은 거미인데 아 이게 이름이 뭐였지? 까먹었습니다 든 돌들은 이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좀 안좋은가봐요 다 이렇게 조그만 개체들 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잡는건가요? 와 여러분 그래도 좀 큼직한 개체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막 붙어있는데요 저기 아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돌에 좀몇 마리씩 붙어있습니다 와 이거 크다 이거 이 친구들 한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여기 진짜 많았습니다 역시 산속이 아니라 이곳이 다 면네요 여기 안쪽에도 진짜 많은 개체크큰 이마 공벌레들이 있습니다 이 조금 식물쓰레기가 조금씩 있긴 한데 이거 먹고 사나와요 제가 볼땐 이야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저위까지 내가 왜 올라갔지? <웃음> 이렇게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많은 개체수의 이제 등각류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야 여러분 이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마지막 이 돌만 들고 이제 끝내면 될것 같아요. 와오요것만 들었는데도 이만큼 나와요 방금 그림화도 있었는데 어, 어디 갔지? 여긴 또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개체수가 자 그래도 여기 좀 큼직한 개체가 하나 있네요 어 뭐야 어디 갔어? 아 떨어졌다 <웃음> 아쉽게도 오늘은 이제 좀 색변인 개체들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간간한 개체들 나왔으니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진짜 붙어있어요 그냥 드는돌마다다 붙어있어요 여기는 아 이런 곳에 많이 사는구나 와 진짜 많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등강류 친구들을 좀잡아왔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변이 개체들이 잘 나오지가 않네요 상상은 한두 마리씩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여러 마리 등강류 채집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등강류를 좀 주문을 했는데요 조만간 그 등강류들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 영상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